그들이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어, 그, 거의, 그, 누나, 누나와 같이. 오케이, 예. 자, 수고하셨고요 네.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알긴 알겠죠. 네, 그거, 이병. 어. 네.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어떤 줄거리야, 이거? 어, 그, 처음에 그, 쌍둥이. 네. 쌍둥이가 있었는데. 네. 그, 2013년에 그2 네, 네. 6살때된프랑스 여성이. 네. 그, 유튜버를 보다가. 네.